안녕하세요. 저이 저, 저기 명절에 이거 돼지 갈비 구이를 하려고 한팩 준비했어요. 갈비 구이를 할 때는 이렇게 살을 납작하게 펴줘야 되거든요. 이게 밀면서 이렇게 필면은 다 펴져요. 진간장 150ml 이게 쌀엿이에요 150ml 미향 이거 맛수라 같은 거예요 100ml 후추 소주 50ml 마늘 한 3시간 정도 나았다꼬 먹으면 제 부드러워 이게 3시간 됐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양념이 된것 같아서 맛있게 구우려고 합니다. 고기가 이제 까무리해서 쫄아가지고. 물에다 담가가지고 파의 알름 맛을 빼야 돼. 맛소금, 쭈가루 참기름. 이게 돼지 갈비를 했는데요. 어, 상추하고도 싸 먹어도 되고 또 그냥 파만 이렇게 같이해서 어, 드셔도 되고 그래요. 감사합니다.